다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 중국어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 구문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수업인데요 요 구문 첫번째 수업인데요 요 라는 동사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고요또 하나는 뭐뭐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어, 너는 가지고 있니 너는 뭐뭐가 있니 가지다는 의미의 구문을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요 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니요 그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는 그런 구문을 오늘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명사 중에서 물질적인 명사와 추상적인 명사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물질적인 명사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이 책을 가지고 있니? 이 책이 있니? 라는 문장입니다. 니요 저번 수마 니요 저번 수마 니요 저번 수마 자, 우리 먼저 발음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니요 삼성, 3성, 삼성이기 때문에 이성, 삼성으로 바뀌고요. 뒤에 사성이 왔기 때문에 이 삼성은 반삼성으로 소리를 내어줍니다. 니요, 니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이 발음인데요. 중국에서는 으, 으어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저할때 저가 아니고 저, 저. 이렇게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사성이기 때문에 저 이렇게 뚝 떨어지면 되겠죠. 저 그리고 이 뒤에는 N이나 비음 B음, NG, 비음이 오면 어로 발음이 납니다. 여기는 어 발음이지만 여기는 어로 발음납니다. 그래서 ch번 번 삼성으로 소리 내줍니다. 삼성에 반삼성으로 소리 내줍니다. 이성이 왔기 때문에 반삼성으로 소리를 내줍니다. 어 그리고 수 슈일성은 도르미파솔 음가에서 길게 빼줘야 됩니다. 슈 전체 소리를 내보면 니요, 저번 슈마. 자 여기 요도 어 원래는 오가 오어로 발음이 납니다. 그러나 우와 결합을 하게 되면 오 음가는 사라지고요. 어우로 발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우가 왔고요. 그리고 이 와인은 원래 이를 표기할 때 y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음가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살아있고 이오의 발음 오우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빨리 소리를 내면은 이오, 이오 됩니다. 이오. 그래서 니오, 접은 슈마. 우리가 이 오우 발음을 오우로 발음을 하, 했으면 안됩니다. 약간 그 발음은 본토 발음에서 조금 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你有这本书吗?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你有这本书吗?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수 저라는 대명사 이라는 뜻이고요. 번 번은 책이라는 명사의 양사입니다. 번 그리고 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책 너는 이 책을 가지고 있니 라는 뜻이죠 니有저本书마니有저本书저마니저마너이 책이 있니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가지 책이 있겠죠 잉위수 니잉위마 영어책입니다 니잉위마니 잉위수 마 치댄 사전입니다 니요 치댄 마 니요 치댄 마 니요 치댄 마? 마 역사책입니다 니오 리스수 마 니요 리스수 마자 여기서 요는 가지다 라는 어떤 물질 보이는 것들, 셀수 있는 것들을 '가지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니오, 리스, 슈마, 여러 가지 명사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사를 응용해서 어, 같이 이 니오, 슈머, 슈머마, 이 구문에 계속 대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니오, 저번 슈마, 니오, 소지마, 니오, 번즈마, 뭐, 니오, 뭐, 여러 가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오, 저번 슈마? 너이 책이 있니? 니오, 저번 슈마? 너는 이 책이 있니? 여러분, 소리를 한번 내어보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니오, 저번 슈마? 니오, 잉위 슈마? 你有英语书吗? 你有词点吗? 네,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 너는 돈이 있니? 물질이지만, 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나 돈에 대한 우리 또 사용도 해보겠습니다. 요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는 돈이 있니? 니요체마, 니요체마. 자, 여기서도 삼성, 삼성이고요. 삼성, 이성으로 이어집니다. 니요체마, 니요체마. 이렇게 소리 내셔야 됩니다. 니요체마, 제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너有钱吗? 너有钱吗? 钱钱钱. 이 치엔의 지치시는 설명음이기 때문에 혀 면을 경구에 살짝 붙였다가 떼면서 내셔야 됩니다. 치엔, 치엔. 만약에 지, 치, 신인데 마찰음인 경우는 붙이면 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통하도록 약간의 여유를 주고 마찰되어, 공기가 마찰되어 나가도록 붙이면 안되고요. 지와 치는 살짝 붙여야 됩니다. 치엔 그래야지 발음이 정확하게 납니다. 니오 치엔마 니오 치엔마 네 잘하셨습니다 니요 <뉴요> 제마 너 돈이 있니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my if도 제마 my 는물 사다 라는 뜻입니다 my if 옷이 라는 뜻입니다 옷을 살, 옷을 살 구입할 돈이 있니 니요 <뉴요> my if도 제마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뉴요> 买衣服的钱吗你有买衣服的钱吗你有买衣服的钱吗投资投资是投资是投资是投资是投资는투자是投资是投资是投 도즈, 조금 어资是投资是投资是投资是投资습니다是投资是投资是投资是投资是投资是投资是投资是投资是投 주식이나 뭐 방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 투자하다 할때도즈도즈 토는 도즈, 이 더, 더, 너른은 혀끝을 이빨 뒤에다가 붙이고 띄었다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트, 트, 도우우 이렇게 발음을 뽑 힘을 주시고 살짝 붙였다가 떼면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你有投资的钱吗？投资的钱吗？" "你有投资的钱吗？" "你有投资的钱吗？" 你有投资的판 자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은 뭐뭐 할 돈이 있냐 이렇게 물었지만 니오치엔니오치엔 니가 돈이 있어서 그 다음에 게이워 나에게 줄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니오치엔 게이워마 너 돈이 나에게 줄 돈이 있니 이런 의미입니다. 니오치엔 게이워마 나에게 줄 돈이 있니 니有 치엔 치에 개借 워마 치에 개 치에 개워 치에는 빌려주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은 대상이죠. 그래서 치에 게이 누구한테 빌려주냐면 나에게 빌려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동사 동사 연동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이 있는데 나에게 빌려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니有 치엔 치에 게이 워마 니 치엔 너 돈이 있어서 빌려줄 수 있니? 니요 오치엔 에재워 마? 나에게 빌려줄 돈이 있니? 같은 의미입니다. 니오치엔니오치엔에 뭐? 니요 니요 제재에 뭐? 니오니오치엔이 뭐? 니요 제 재고 뭐? 니요 제 재고 니고요제 재고 뭐? 니 시은는 이브의 양사입니다. 이 옷을 살 수가 있니? 너 돈이 있어서 이 옷을 살수 있니? 라는 뜻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 네, 잘하셨 신관 신관이라는 말은 신형 새로운 모델을 말합니다. 살수 있느냐는 뜻이죠. 돈이 있어서 새로운 형의 신형의 핸드폰을 살수 있느냐. 니오치엔 마이 신관 쇼지마 니오치엔 마이 신관 쇼지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대화는 아주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조금 초급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많이 들으시고 또 기억하셔서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니 요첸 마이 신관소지마니 요첸마 너는 돈이 있니 니 요첸마 너는 돈이 있니 여러분 소리내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는 돈이 있니 니 요첸마 你有钱吗你有买衣服的钱吗你有买衣服的钱吗你有钱借给我吗你有钱借给我吗老有你有钱你有钱本吗你有钱吗 니요 제마 우리 두가지 배웠습니다. 자 세번째입니다. 세번째는 추상적인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너 시간 있니? 니요 시지마 시지엔 시지은 시간이란 뜻입니다. 니요 시지마 니요 시지엔 시는 건설음 주츠수에서 마찰음이기 때문에 혀를 경고에 붙이면 안됩니다. 바람이 통하도록 살짝 바람이 통하도록 떼어 주고요. 그리고 지혜는설명은 설명을 붙여야 됩니다. 혀에, 경고에 붙여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지엔, 시지엔, 시지엔, 이성일성이죠. 시지엔, 시지엔 이렇게 소리 내셔야 됩니다. 니 요, 니요 시지엔 마? 니요 시젠마 너 시간 있니? 이런 뜻입니다. 니요 시젠마 시젠 시간이란 뜻입니다. 시젠 시젠 같은 의미로 니요 콩마 니요 콩마 콩이라는 말은 짬이 있다는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틈이 있다는 뜻인데 공간에서는 틈이 있다는 뜻이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짬이 있다는 뜻입니다. 니요 콩마 你有 콩마. 너자투리 시간이 있어, 여유가 좀 있어, 이런 뜻입니다. 니 콩마. 니 콩마. 니有时吗 니有空吗? 같은 의미입니다. 니有时间吗? 你明天早上有时间吗 明天내일 아침, 明天早上你有 你明天早上有时间吗? 你明天早上有时间吗? 你现在有时间吗? 너 지금 시간 있어? 你现在有时间吗? 你今天下午有时间吗? 你今天下午有时间吗? 你周末有时间吗? 주말입니다. 你周末有时间吗? 자, 이렇게 시간이 있어라는 이 물음 앞에 시간, 부사나 명사가 와서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니? 你有时间吗? 你有时间吗? 你有空吗? 你有空吗? 你有空吗? 你有时间吗? 你有时间吗? 네, 니시간 네, 시간이니? 네, 시간 마? 니 시간이니? 니 네, 시니요시제 마? 니요시간니요콩 마? 니 네, 시간니 네, 시니 네, 니 자, 우리 지금 니오, 저은 슈마, 니오 钱吗? 니오 시마吗 리세가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너 일이 있니? 너 일이 있니? 니有事吗? 니有事吗?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니오 事儿吗? 니有事儿吗? 보통 니오 슈마, 또 슈마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북경과 북방 쪽은 얼화를 붙여서, 슬 여기 얼화를 하나 붙여줍니다. 그래서 니오 슈마, 니오 슈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니오 슈마 라면 여들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니오 슈마, 니오 슈마, 너 무슨 일이 있니? 이런 뜻입니다. 니오 슈마, 너 무슨 일 있어? 너일 있어? 이런 뜻입니다. 요셀 마자 요셀 추상적인 의미의 요셀과 같은 그런 명사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니요 원티 마 원티 원티는 문제입니다 니요 원티 마 원티 원티 원티 자 여기서 보면 E는 어 발음이 난다고 했죠. N이나 b 음 앞에 근데 W는 원래 우 발음을 표현할 때에 W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우, W에는 우 발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 우원티 사성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원티 이렇게 소리 내시면 되겠습니다. 니요, 니요 원티 마? 니요 원티 마? 너 문제 있니? 너 무슨 문제가 있니? 요즘 무슨 문제 있니? 니요 원티 마? 니요 원티 마? 원티 원티 니요이스 이씨 마? 이스는 뜻이란 무슨 뜻을 의미하는데요 명사 무슨 뜻을 의미하는데 요이스 그러면 재미가 있다 의미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니오 이스마, 니오 이스마, 재미가 있다란 뜻입니다. 너재밌는재미니 니오 이스마, 어떨 때는 약간 뜻을 나쁜 의미로 나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어떤 일을 재미있어 할때 약간 비꼬듯이 의미에서 니오 이스마, 이렇게 말도 합니다. 니오 이스마, 그러나 재밌냐랑 말도, 아이들이 재밌게 놀 때, 니오 이스마 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니오 이스마? 이스, 이스, 이스. 니오 이스마? 이스. 니오 이스마? 니오 은티마? 니오 이스마? 니오 쉬마? 자, 리량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니오 리량마? 어떤 일을 여성이 강하게 하러갈때 니오 리 량마 너 힘있어 이할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니오 리 량마 리량리량 니오 리 량마 경성이기 때문에요. 그냥 4성 1성에서 떨어져서 그냥 경성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리량리량 힘이라는 뜻입니다. 니오 리 량마 니오 리 량마 니오 리 량마 力量你有力量吗你有能力吗能力呢능력이란뜻입니다你有能力吗能能力吗你有能力吗你有能力吗你有能力吗能力 이 능을 안하시고 그냥 능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발음을 능니, 능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발음이 나기 때문에 능 굳이 능까지 이렇게 안하셔도 되고 능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요 능니마? 능 능리. 니요 능니마?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니 무슨 일 있니? 일 있니? 니요쉬어 마? 你有事吗?你有问题吗? 무슨 문제가 있어? 你有问题吗?你有力量吗?你 힘이 있니?你有力量吗?你有能力吗?你有能力吗?你有能力吗? 너 무슨 능력이 있니?你有意思吗? 너 재미있어?你有意思吗?你有意思吗? 자, 우리 다섯 가지 추상적인 어, 명사를 대입해서 연습해봤습니다. 니오 셜마 니오 원티 마니요 이스마 니오 리량 마니오능力마네 여러분 오늘 조금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를 사용하는 구문입니다. 여러분 대충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심으로 요구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또 대여, 대여, 대입해서 또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구문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두번째 요구문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